여 죄인으로 해능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이 서방의 찰나간 하야, 서방을 찰나간에 옮겨서, 서방 정토 극락세계를 아주 일순간에 이, 이 자리로 옮겨가지고, 목전에서 변견케 하리니, 눈앞에서 문득 지금 보게 하리니, 각 원견부와 각각 이 말은 모두 다 원견 보기를 원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냥 서방점수 극락세계를 순간적으로 옮겨가지고 이 눈앞에서 보게 할 텐데 보겠느냐 이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계 정례 운호대 대중이 다 정리하여 말하되 약 차처에서 기원하면 만약 이곳에서 본다면 하수갱원 왕생 일이니고 어찌 다시 왕생하기를 원하겠습니까? 행원왕생, 어찌 왕생을 다시 원하겠느냐. 이곳에서 바로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원화상은 자비로, 자비하신 마음으로 변현서방하야 문득 서방을 나타내서 부령득견케 하소서. 널리 모든 사람들이 봄을 얻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영자는 하게 하라. 하역동사니까, 하게 하라. 보령, 널리 하게 하라. 뭘 하게 하느냐. 널리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사가운 후대, 대중이요. 세인이 세상 사람들이, 자색신이, 자기의 색신, 자기의 육신, 이 육체가, 이것이 성이요. 바로 극락세계의 큰 넓은 국토다 이거죠. 성이요. 아니, 비, 설이, 시, 문이니, 아니, 비, 설이 아니, 비, 설이 바로 문이다. 극락세계 문이다. 이거예요. 에유, 오문하고 밖으로 오문이 있고, 예. 아니, 비, 설, 신까지 포함돼서, 이 예. 오문이 있고, 내유, 의문하니라, 안으로 의문이 있나니라. 그 뜻의 문, 생각의 문이 있나니라. 극락세계 가는데 육문이 있다. 이런 얘기죠. 심시지요 마음은 바로 금락세계토지오 마음은 토지고 성시 왕이니 성은 왕이니 육아에서는 심성 뭐 이래가지고 심통성정 마음을 본체로 보고 성과 정을 부분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보는데 불교에서는 심이나 섬이나 뭐 거의 같은 개념으로 심성 같은 개념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런 데서는 또 편의상 심지성왕이라 심은 땅이고 성은 왕이다 뭐 이렇게도 보고요. 이렇게 돼가지고 마음은 땅이오 성은 왕이니 심지성왕이다. 왕거 심지상 하나니라 왕이 심지상에 마음 땅 위에 머무나니라 성재하면왕재하고 성이 있으면 왕이 있고 성거하면 왕거 하나니라 성익하면 왕도 간다. 성이 바로 왕이다 이거예요. 성재하면 신심이 존하고 성이 있으면 몸과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있고 성거하면 성익하면 신심이 개하나니라 몸과 마음이 무너지느니라 불향성중작이요. 불은 향성중작이라 성중을 향해서 되는 것이요. 본성 속을 향해서 된다. 본성 속에 들어가서 불이 되는 것이지. 이게 아주 남종선의 의미를 잘 나타낸 말이에요. 불은 성에서 되는 것이지, 밖에서 되는 게 아니다. 불향성중작이요. 성중을 향해서 되는 것이요. 막향신애구인이라 막향신애구, 향신애구. 신애를 향해서 구하지 말지니라. 막, 막향그러면 향하지 말라 그런데 막, 막향그러면 안 되고 막, 향신애구, 향신애, 신애를 시내. 향해서 구하지 말아라. 자성이미하면 즉시 중생이요 자성이 각하면 즉시 불이니라. 그 옛날 토가 그렇게 달려있어요. 그 오른쪽에 쭉 옆으로 끈거 있죠? 그게 이 토인데 자성이 미하면 즉시 중생이요곧중생이요 중생이요. 자성이 깨달으면 곧 불이니라. 즉시 불이니라. 그런데 단경언해본에 보면 어떻게 토를 달았느냐 면 자성을 미하면 을자 토를 달았어요. 자성을 위하면곧 중생이요. 자성을 깨달으면 곧부처이니라이 하면 주격조사고, 을 하면 목적격조사라. 이게 전혀 틀린데. 어째서 이런 포가 그냥 통용이 될까? 이게 아주 재미있어요. 자성이 위하면 그럼 자성을, 자성을 무엇이 깨달으면? 그래서 이 이와 을뭐 이런 걸 놓고 논강할 때도 허시비를 벌리는데 원작중에서 무변허공이 각서현발이라 끝없는 허공이 각에서 나타났다. 이자토를 다는 사람이 있고 무변허공에 초속격 조사를 달아가지고 무변허공에 각이 나타났다. 이와 애가 이게 뭐 의미로 보면 엄청난 의미거든요. 무변 허공 자체가 각에서 나타납니다. 무병, 무변 허공, 끝없는 허공 그 장소에 각이 나타나죠. 엄청난 의미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그래서 판정이 안 돼가지고 화음 신장한테 기도를 했는데 누가 판정패를 당했느냐 그럼 무변 허공에 초속격 조사토를 단 사람이 졌다는 거예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달라. 이게 이제, 그, 성기 유심설. 성기 유심설을 표현하려면 이 토를 달아야 되거든요. 무변허공이 각에, 내 마음에서 나타난 거다. 그게 이제 유심소현이라 마음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러려면 주격조사를 달아야죠. 무변허공이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자성이 미하면, <웃음> 그럼, 자성이라고 그러는 건데, 자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자성이라고 하는 게뭘 모르면 중생이고, 자성이 깨달으면 알면 부처다. 이러면 그 자성 중심이고. 그럼 꼭이 일을 바라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예를 들면, 견성이라 그럴 때, 성이 본다, 그게 아니고 성을 보는 거죠. 견성이라고 그럴 때. 성이 본다라고 그러면 성견이라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성이 본다고. 근데 견성성불이거든. 본성을 보아가지고 성불하는 거지. 그래서 견성 그러면 그게 주격조사가 아니고, 그게 성을, 목적격조사가 되거든요. 성을 본다. 이제 그렇게 보면은, 자성을 미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견성하는 그런 의미로. 근데 이 언해본도 에 옳게 본 거예요. 성을, 자성을 모르면 곧 중생이고, 자성을 알면 곧 부천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니까 왜 이게 자성이 미하면 이렇게도 되고, 자성을 미하면 이렇게도 되느냐. 이제 이런 거는, 그, 전통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술류문이 있고, 반류문이 있는데, 술류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본상이 미하는 세계, 미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죠. 순류.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 그 미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세계가 이제 순류문이죠. 문이라는 건 과정, 절차. 순서 이런 걸 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순류라 그럼 그 미하는 과정으로 설명하는 것은 순류문이고 그 미한 세계에서 깨달음을 이루는 과정은 반류문이다. 이제 순류라고 하는 것은 나아가는 것이고 반류라는 건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가 그러니까 집에서 밖으로 나아가는 건 순류고 밖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건 반류다 이거예요. 그이 미와 오도 말하자면 이렇게 순류문과 반류문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거죠. 미라고 하는 것은 순류문이고 오라고 하는 건 반류문이다 이거예요. 돌아가는 거다 이거죠. 그럼 이제 순류문으로 토를 달면 자성이 미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자성이 미하면 이제 중생이고, 그런데 바루문으로 토를 달면 자성을 미하면 이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깨달아 들어가는 데다 역점을 둘 때는 자성을 미하면 이렇게 토를 달아야 되고, 그 미하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자성이 미하면 그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이제 능엄경 사권에 보면. 헌각이 실명 망의 명각이라 이것도 이게 정맥소로 보면 이런 것 따지다가 강원에서는 세월 다가요. 정맥소로 보면 성각은 필명이나 성각 각은 마음이니까 그 본성의 마음 보리도 마음이고 마음도 마음이고 각도 마음이고 전부 마음이죠 각은 한문으로 써서 가지고 본래 마음은 반드시 밝거나 성각은 필명이나 망의 명각이라 망이. 명각이 됐다. 이 명각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야 할 각이 됐다. 어두운 각이다 이 소리죠. 밝힐 각이 됐다. 망이. 그망 자체가 이제 밝, 밝힐 각이 됐다. 이렇게 보고 정면수로 보면, 대환수로 보면 성각은 이 아니고 성각이 필명하여 너무 밝아서 여기서 필자는 성각이 너무 밝아가지고 허망하게 밝힐각이 됐다. 어두운 각이 됐다. 이렇게이좀해석이 달라요. 성각은 필명이나 성각은 반드시 밝거나 필연적으로 언제나 밝거나 망의 명각이라 망이 그 허망한 작용이 어두움이 됐다. 명각이라고 그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밝은 각인데 그게 아니고 <웃음> 밝힐각이라 미래형으로 보니까 저게 명각이 돼요. 이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참 어려운 거예요. 저기. 저 명각이라고 써놓고 저걸 어째 어두운각이라고 해석이 돼요. <웃음> 그게, 그게 해석 자체가 밝은이 아니고 밝힐이다 말이죠. 밝힐까? 참, 암 아무 같아 아무 저래서 이제 한분이 저게 아주, 어, 아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각은 필명이나 선각은 반드시 밝거나. 망한 작용이 밝힐 각이 되었다. 밝힐 각으로 만들어졌다. 이게 이제 정맥소고, 개환소는 성각이 너무 지나치게 밝아서, 지나치게 밝다라는 걸 비유로 징목이라고 그러는데, 눈 그룹들 징자가 있는데요. 눈목변에 오를등한 거. 멀쩡한 눈이 그냥 깜박거리지도 않고 노려보면 눈이 침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징목을 필명이라고 본 거죠. 지나치게 밝다라는 거죠. 아우, 뭐, 눈을, 뭐, 꿍넉꿍할 때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감을 때는 감기도 하고, 이런면는 장시간 똑바로 뜨고 보면 어두워진다는 거요그걸 이제 필명이라고 본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말하자면은, 이게 술류문입니다. 술류문. 그런데, 관류문을 능원경에서 역시 사권에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연야달따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이 하루아침에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 머리가 거울 속에 들어간거죠. 그래서 그냥 땅이 꺼져라고 그냥 걱정이 생겼어요. 내 머리가 왜 거울 속에 있느냐. 그래서 자기 머리가 거울 속에 들어간 줄 알고 머리 없어진 줄 알고 그냥 걱정을 해가지고 머리 찾으러 혹시 저런데 어디 있나 싶어가지고 찾다가 다시 와서 들여다보고 거기 또 들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던 자기 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제 나왔나 싶어서 가보면 또 있고 그것이 이제 연야달다의 광성이라고 그러는 거지. 그거는 광성이다. 근데 중생 중생마다 그렇게 허망한 광성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걸 망이라고. 아무뭐 머리는 저절로 있는데 공연히그 머리가 거울 속에 들어가서 없어졌다라는 생각을 허망이라고 하는 건 이게 아무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실체가 그런 생각을 일으켜 가지고 이제 일이 막 벌어졌다 이거죠요데 자꾸 도로를 닦으면 광성이 <웃음> 자흘이다 스스로 쉬게 된다 그래서 광성만 스스로 쉬면 폴레인이죠 그게 하나도 모자란 것 광성이 자흘이니 헐떡돌이다헐떡 쉬면 깨달음이다 이게 다 능동경 제4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거는 반류문이에요. 반류. 그 미한 상태에서 이제 본래 깨닫는, 본래 그 깨달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다. 위에 건 나오는 거고. 그래서 나오는 거는 순류문이고 돌아가는 거는 반류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글을 볼 때, 자성을 깨달으면 한번 요거는 반륨면 돌아가는, 본성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 보면 을자토가 통하는 것이고, 그 본성이 미혹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걸 보면 자성이 미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째서 하나의 글을 놓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니. 그 전에 학인 때 학생들이 서로 싸우면은 그 강사 승님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고 얼마나 맥이 빠지고 심각질나는지 <웃음> 내 편을 좀 들어줘서 확실히 손을 올려주면 좋겠는데, 내따지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라고 하면 아주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웃음> 그런데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성이 해도 되고, 알고 보면 자성을 해도 되는 거죠. 그 되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술류문으로 보면 자성이 이래야 되고, 반류문으로 보면 자성을. 견성하는 것이 바로 성품을 보는 거지. 성품이 보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반리문적으로 보는 거죠. 그럼 성품을 뭐가 보느냐? 이 미했던 마음이 본래 자기 그 본성을 느끼는 거, 본성을 아는 거죠. 그게 견성이죠. 그러니까. 그 미했던 마음이 본래의 자기 주인공을 아는 거. 그러니까 그걸 견성이거든요. 이러니까 어떻게 이면 성품이 하나인데 뭐가 보는 작용이고 뭐가 보여지는 작용이냐 이렇게 이론으로 따지면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분명히 자기 본래 모습을 깨닫는 그런 심적 작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원각경에서는 깨닫기 전에는 둘이고 깨달음 하나다. 그걸 비유로 말할 때 자살하는 사람이 자살을 할때 자살하기 전에 죽기 전에는 자기 손으로 자기 목을 맬때 목을 매는 손이 있고 매여지고 묶여지는, 묶여지는 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묶는 손하고 묶여지는 목하고 죽기 전에는 둘인데 죽은 다음에는 손도 죽고 목도 죽고 다 죽는다. 죽은 다음에는 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참 비유가 그런 건 묘해요. 진짜로 묘한 거예요. 그래서, 견성을 하고 나면 하는데, 견성하기 전에는 둘이다. 그런 게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자성을 미하면 곧 중생이요. 자성을 깨달으면 부처이니라. 자비는 즉시 관음이요. 자비는 곧 관음이요. 곧 바로. 시사는 이름이 세지요. 세지가 되고, 대세지 보살이 되고, 능정이 능이 맑게 하는 것이 곧 석가모니요. 평직이 평등하고 정직한 것이 곧 아미타불이니라. 인하가 타인이다 자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인 그러면 타인, 아 그러면 자이거죠 그 타인과 자기, 타인과 자기를 구분하는 것이 이것이 수미산이요. 수미산이 얼마나 높은지 안 통하거든요. 그래서 너와 나의 벽이 수미산처럼 높아서 안 통한다, 이 소리에요. 그, 의 그, 이거, 그, 이나, 타인과 자기, 그 장벽을 수미산에 비했다는 건참 멋진 비유입니다. 사심이 해수요, 삿된 마음이 얼마나 많으냐, 바닷물처럼 많다. 그, 전부가 다 삿된 마음이니까 그냥 바닷물처럼 많고, 번뇌가 물결이다, 파랑이요, 번뇌가 바로 물결이다. 그 번뇌가 얼마나 많은지 물결이 계속 치듯이 그런 것이요. 독해가 그런 독기와 해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이것이 악용이요. 악한 용이요. 허망이 허망심을 갖는 것이 이것이 귀신이요. 귀신이라는 게 뭐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허망한 마음이 귀신이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묻는 게 귀신이죠. 말하자면 그게 허망하니 <웃음> 그렇잖아요. <웃음> 귀신이 뭐냐 하면 그렇게 귀신다 이 말이에요. 허망한 생각을. 진로가, 진로도 역시 벗는데요 진로가 어별이요. 자라별자인데 밑에 거는. 그 고기와 자라 그런 물고기요. 탐진이 지옥이요. 탐진이 벗내가 지옥이고. 우치가 축생이니라. 우치가 실축생이니라. 선지식이요. 항행 십선하면 항상 십선을 행하면 천당이 변지하고 천당이 곧 다가오고 변지라 바로 오고 이 말이죠. 제아이나 인하면 그 인과 타인과 자기의 그 장벽을 제거하면 수미가 도하고 수미산이 다 무너지고 거꾸로 진다, 무너진다 이거죠. 무 사심하면 사심이 없으면 해수가 가라고 바닷물이 마르고 번뇌가 무하면 번뇌가 없어지면 파랑이 멸하고 파도의 물결이 없어지고 독해가 제하면 독해가 제거가 되면 어룡이 절하고 어룡이 절하나니라 어룡이 끊어지나니라 자심지상의 자심지상의 각성이 그게 열애다. 자심지상의 각성열애가 방대광명하여 대광명을 방출을 해서, 외조하면 밖으로 환히 비추면, 육문이 청정하여안니비 설신의 육근이 청정해져가지고, 능파, 육욕, 제천하며 육욕, 뭐 육욕, 육육 범천, 육욕천, 범천,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삼십, 삼천, 삼천대천세계를 구분할 때. 그 밖으로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진다 이거죠. 능이, 육육, 범, 제천이 무너지며 자성이 내조하면 또이 각성렬에 이 자성이 내조를 하면 안으로 비춰지면 삼독이 적재하여 삼독이, 탐진치 삼독이 곧 없어져서 지옥등계가 지옥등등의 이런 그 허물이 인시에 소멸하나니라. 그 이게 이제 자성이 외조를 하면 밖으로의 모든 세계가다 없어지고 자성이 내조를 하면 안으로 삼독 등 번뇌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다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런 거그 유심소현 오직 마음이 나타난 거다 이걸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외가 명철하면 내외명철이라. 안으로도 환하고 밖으로도 환하다 이거죠. 안팎이 밝게 사무치면, 밝게 아주 환하면 이 말이죠. 불이 서방하나니라 서방과 다르지 않하나니라 이곳이 바로 서방이다 이소리예요 내외명철이 되면 안으로 삼덕이 없고 밖으로 온갖 세계가 없어지면 이곳이 바로 서방정토 극락세계다. 이런 얘기죠. 부작차수하면 이 수행을 짓지 아니하면 짓는다 이 말은 한다 이거지요 한다 이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박 탈사를 제거해서 이런 청정심을 나타내는 이런 수행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하도피리오 어떻게 도피 저 서방 극락세계에 이르리오 르 도달할 수가 있으리오. 하연난니라 대중이 문설하고, 그, 이르르리오 하연난니라 이렇게 해야 요즘에는 그 말이 되는데, 그전에 이리오 하고 끝내요. 그럼 하연난니라이 말은 알아서 보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알아서 보면. 거기 있는 걸로. 그러니까 대중이, 그때 대중이 문설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요연 견성하여 요연이라는 건, 환하게, 환하게, 밝게, 본성을 보아서, 실게 예배하고, 다, 이 신흥선사에게 예배를 하고, 구탄선재라 하며, 구탄이라는 걸 함께 훌륭하시다라고 감탄을 하며, 유언호대 오직 말을 하되, 보어 널리 원한다. 뭘 어떻게 널리 원하느냐? 법계 중생이 문자가 이런 그희능선사의 설법을 듣는 이들이 법계 중생으로서 이런 지금 하신 이런 설법을 듣는 이들이 일시해오인이다 하였나니라 일시에 다 이런 본법 이런 견성법을 해오라 오해 못자나 했잖아 똑같은 말이죠 이런 데는 다 알게 되기를 보원 널리 원합니다 아주 크게 원합니다 부원이라는 말이 거기까지 인제 오는 거지요 하얀 단이라